네, 지금부터 NCT LX 스티커의 세 번째 앨범 진짜 스티커. 이것이 바로 스티커 버전입니다, 여러분. 와, 아, 그렇습니다. 정말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 빛빛. 보라 돌이 뚜비. 저는 정말 이보라빛과이 뭔가 실루엣으로 딱 등장하는 이 표지부터 마음에 드는. 와, 와. 에이, 요. 에이 요! 진짜 우리 처음 보는 건데? 음. 네, 드디어 우리 스티커 앨범이 나왔다고 들어서 우리가 언박싱을 하로 왔습니다. I'm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t 세 번째 정규 앨범 서울 시티 버전을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박싱이요? <목소리> 네이거 이번... 처음 보죠? 맞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또 역시나 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다잉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중에 사실 저는 이 버전을 가장 기대했거든요. 서울 시티 버전. 어 이거 소방차 때는 이렇게 하면 잘 찢어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와 일단 일단 약간 네. 책처럼 돼 있어요. 네. 어, 빨리 보고 책처럼 돼 있네. 어 뭔가 옛날에 생각나.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아티스트들 있잖아, 다들 이렇게 CD를 돈 모아가지고 샀을 때. 우리 수록곡들이 이렇게 딱 진짜 글로 나와 있는 거 뭔가 세상스럽게 뭔가 좋아. 아 이번에 앨범에딱 봤을 때오 오! 어 바로 나왔네요. 아 이거 우리 누가 나올지 맞춰보는 거 해보네. 그래. 아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약간 근데... 이번에는 책 스타일이지. 어 약간 책 같다. 그리고 뭔가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오 얼굴 안 보이는데 초록색과 검은색이 딱두 가지밖에 없어서 나 좋아. 3rd album 앨범. 뮤직비디오로 봐도 느꼈고 이 사진도 보고 느꼈는데 그 색감이 너무 좋아 마음에 음... 들어. 어. 약간 체리밤 같아. 아, 아 비슷하다. 비슷하다. 솔직히. 야 근데 근데 강한데 체리밤보다 복잡하지 않아. 어, 어. 음. 그래서 좋아. 이게 멤버마다 이게 다르단 말이야. 어.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건 체리는 오. 확실한데. 어. 아 이게 스티키 버전이구나. 몇 종이지 이번에 앨범? 세 뭐? 개. 스티커 버전, 스티키 버전 그리고 서울 그 시티 버전. 이거 어,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맞네. 우리 포카가 누구 나왔을지부터 얘기해볼까? 포카? 아, 아. 어. 재현도 이런 거 맛집이거든요 마크가 나왔네요 언데이크이 어, 마크? 아니잖아요 저는 <웃음> 어? 와, 잠깐만, 잔준서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 사인만 어? 봤을 때는 재현이네 아! <웃음> 가자 형 어, 나다 내가 나 이거 진짜 오. 잘 나왔다 고마워 완전 기본자 같이 나왔어 포토 이거 포스터 카드 뭐라 그래 요그 조영현 나왔어요 줄게. 아 얘가 나왔네요 얘 아니 나나 하나씩 뜯어볼라는데 <웃음> 이게 쏟아져 나왔어 이게 너 누구 나왔어 아 해찬 해찬 해찬 H C Head to the Chance 아 이게 접지 포스터 <웃음> 어 여기 <웃음> 뒤에 댄스트가 있네 Newly <웃음> 부부 <웃음> 아 조영현 <대형이> 장인께서 <웃음> 너도 엄청 길게 썼다 마크도 엄청 길게 썼다 음... 어? 그나 글씨 되게 예쁘다 저는 정말 딱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어... 말을 간추려서 어... 읽기 좋게 딱 편하게 썼어요 여러분 얘기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 찍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45도 정면 옆 보세요. 옆에 보세요. 맞아 맞아. 이건 누타이역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마크게 나왔네요. 저는 파파슈거가 나왔어요. 자 일단 앨범을 펴면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아 포카죠. 첫, 번, 첫 네, 번째 포카. 장. 와저 태용이요. 태용. 오 뭐야? 옆서 재현. 어, 어 뭐야? 나오면 이제 되 거죠. 나도 난데? 아, 네. 포스터 그리고 네. 나는 엽서 마크. 네. 그리고 스티커는 채찬. 네. 와, 저도 해찬. 오, 야다 똑같네. 아 스티커나 정우. 정우, 정우 네. 진짜 잘 나왔어. 참이 서울 버전은 뭐 멤버들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께서도 진짜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다고. 맞습니다또 굉장히 많이 해 주신 앨범입니다. 아 땡스 투도 여기 다 뒤에 적혀 있네. 아 땡스 투도 있네요. 자, 이번 앨범은 진짜로 약간 책처럼 나왔는데 아, 근데 제가 봤는데 이 커버를 책에다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지고. 책... 오, 이거 멋있는데. 어. 뭔가 어, 안 나, 나왔는데 나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도 음, 블랙이어서. 어, 맞아, 맞아, 맞아. 이 조명이.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천천히 봐야 돼요, 이런 거. 오이. 이거 어때? 오 어, 약간 그 느낌인데? 방금 형이 얘기했던 거? 어, 맞아. 네. 카메라가 나를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어 아, 오! <웃음> 이거 잘나왔다 <알았다>. 봐봐. 각 <웃음> <웃음> 보이네. 어각슴이 봐봐. <웃음> 그리고 형 이때 약간 머리가 더 짧았다, 지금보다 또. 아니야, 길었어. 이게 긴 거였어? <웃음> 어. 뭔가 왜 짧아 보이지? 어. 정우 확실히 이백발이좀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 진짜로 올려? 응. 그리고 정우 여기에 점이 이거 그렸어 이번에. 난, 난 처음에 뭐 묻은 줄 알았어. 맨날 촬영할 때 여기 이게 있는 거야. 아. 이게 T M I 를 정우 대신에 알려준다 뭐. 아 진짜 너 몰랐어? 어. 정우가 이제 알았어? 오나 어. 어. 몰랐어. <웃음> 맨날, 맨날 찍고 스케줄했어 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가끔씩 잊어버려 가지고. 아 정우 정우 좀좀 그래야지 막 이랬, 이랬었던 기억나. 어, 진짜 몰랐어. 오 테일리언드 이 뭔가 그. 느낌으로 음. 나왔어요. 가구이. 시작이 좋아 오! 오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성단 접지구나. 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에 쓰냐. 뭐야 잘 때. 뭐야. 학창 <웃음> 시절 때, 때 여기서 뽀갈콘 하나씩 주서 먹을 때. 네. 그렇죠. <웃음> 약간 가림막. 어, 그래. 시험 네. 볼 때. 시험 볼때 이거, 이거 쓸수 <웃음> 있겠다.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웃음> 이게 저 로데오 약간 피스탄 공연을 했던 그날인지. 이 있다고 진짜 나도 그 생각 했어. 사회 공연 드있네 최애 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재현이가 벗은 사진이 아, 바로 나왔습니다. 제복사제복사가나오는데어 바로 붙어있네. 네. 제도장이 제도장이 해줘. 이렇게 붙어있어. 태혜이 음. 아. 형의 다리가 정말 길게 나았네요와 태혜이 형 진짜 비율 미쳤다. 해찬이도 잘 나왔네. 태혜이 아, 형이. 교현이 그형 이거 어디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마 정오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재현이랑 눈싸움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기는 분께는 이기는 분께 재현을드릴게요 재현. 아무도 못 이길 거니까. 아니 근데 첫 장부터 너무 마음에 든다. 오뒤 그 어. 그러니까 조명이랑 뭔가 이 서울의 그 시티라이트랑 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한 가지 시니 분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해주자면. 이 사진이 네. 굉장히 어둡게 나왔잖아요 네. 이때 정말 밝은 날이었습니다아 진짜? 아, 진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때도 그렇게 촬영을 해주셨었거든요 소직시티의 룸은 정말 색감이 네. 약간 예쁘다고 네.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누구죠? 너무 그리던데 도영이가? 도영이 도영이, 도영이, 음. 도영이 포즈를 한번 제가 한번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웃음> 또 아, 새로운 좋아요. 아 동명이 있었어야 되는데어 네. 아, 해찬이 이포지아 아, 귀여. 그건 약간 어깨를 살짝 으쓱한 상태에서. 어. 이 사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 오늘 촬영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아 생각. 이날 그리고 더웠어요. 맞아요, 근데 도운 티를 하나도 안 했네요. 아 그럼요. 프로잖아요. 나 더워가지고 그냥 덥다 덥다. 어 잔이 근데 몸이 진짜로. 어 아, 여기 살짝 보이는 타투. 아 그렇네. 예. Yeah. 아, 몸 진짜 완전 초콜릿이다. 아, 이날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죠. 테일형 응. 이 사진 원래 그 우리 먼저 공개됐잖아. 응. 너무 잘 나와가지고 난 놀랐어. 어 아. 네. 오내 머리 스크래치까지. 오 제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이 스티키 버전이 뭐가 좋냐면 뭔가 친한 흑백에다가 옷들이 다 빨간색 뭐 보라색 어, 어,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튀는 색이야. 어, 강, 강한 색. 맞아 맞아 맞아. 영원. 명한...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도영이도 찍었는데 이거. 나나방 그러자 나 물어볼라 했어. 도영이도 이거. 이거 없잖아 이거 원래. 없잖아. 난안 찍었어. 나로 찍어야겠다 다음. <웃음> 다음에 열번 <여러분, 웃음> 어디 할까. 아, 근데 점을 찍는 게 진짜 그렇게 약간 큰 차이인 것 같아? 솔직히 아, 있어 있어 아, 확실해 왜냐면 일부러 그리는 사람이 있어 분위기가 어, 진짜 달라져. 달라져 그 자그만 거 하나에 어. 이번 그 누구야 우승자는 점. 우선 확실한 건 유타 베스콧 이거다. 오예 댕스. <웃음> 포트카드를 이게 나왔다는 게좀 신기하다. 옆모습이 완전 나왔어요.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집의 인테리어가 되잖아 어떻게 보면 에이. 만약에 내가 산다 하면 이거를 살것 같아. 와 근데 우리 여기 땡스터도 나왔다. 진짜 우리의 손불씨가 나온 거야 와 정우 손불씨 진짜 좋다 아, 여기 안에 세트도 이뻤어 이 맞아. 부츠 안에 모자도 있고 거. 맞아 맞아 그리고 김정우씨가 옆에 아, 김정우씨가 김정우 어. 옆에 있네 새로운 네. 닉네임 <웃음> 김정우씨 AKA 아니 정우가 이번에 머리가 리즈를 찍었어 진짜 다 잘나왔어요 그런 것도 재현는도없고 멋있는 형들이 재현이 네. 귀여운 배꼽이 아오 데뷔를 했나요? 데뷔를 했네요. 아 데뷔 축하한다. 축하 무슨 배꼽이야? 창호 배꼽 종류가 있잖아요. 창호 배꼽이라고. 데 데뷔 축하한다. 축하한다. 야 데뷔 축하한다 야. 정말 선배시인데 재현 배꼽 데뷔 날. 저며 이경훈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어린 양잘 나왔네. 어 CD가 딱 이렇게 이렇게껴있네 단체 포스터. 스티커 이런 건뭐 꾸밀 수 있고 like 스티커 스티커 심플. 아, 책갈피처럼 써도 되네. 그러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저는 사실 이 앨범을 볼때좀 제일 많이 보는 게이 앨범에 있는 크레딧인데 당연히 노래는 저희가 불렀지만 뒤에 들어가 있는 뭐 백그라운드 보컬스 바이 뭐 저희 멤버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좀 되게 음. 기분이 좋더라고요. 괜찬이 음. 이름 있나요? 어저 있죠. <웃음> 음. 야, 유타도 되게 잘 나왔고 정 음. 우와 이거 되게 멋있다. 어, 유닛 응. 별로 갔었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별로 맞아. 다른 맞아. 장소 가가지고 네. 야외에서 다 멋있게 찍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회사 안에서 찍고 별 시원한 게낌었어요 아, 근데 찍었어요. 이날이 좀 더웠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약간 동남아 날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음... 뭔가 동남아에서 옛날에 텐이랑 화보 찍었을 때가 있는데 오. 그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전더 좋았어요. 기분이 더 좋아 보이네요. 그쵸, 딱 기분이 좋아 보이는 표정이죠 네. 그리고, 아 기분 좋다 그리고 태용이는 이제 더워 보이지 않고 시원해 보이네어아 맞아, 저는 어. 더위를 많이 안 타고 이날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는데 맞아 맞아 그날 맞아. 먹었던 탱크보이가 아직도 생각 건가요? 나는 못 먹었더라. 나는 그거 그 파란색 뭐지? 폴라쭈? 아! 뽕따! 뽕따! 뽕따 저 네. 뽕따 진짜 좋아. 아, 뽕, 네 그리고 또이 앨범에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또 각각의 네. 촬영 스팟들이 조금씩 달라요. 또각 멤버들에게 어울리는 스팟을 찾아서 찍었다고 합니다. 네. 오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 반짝이 슈즈를 보여드리고 음, 싶었는데 었 어우 이 야! 너무 <웃음> <오. 웃음> 야해요. 근데 이렇게 단체 샷도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차장에서 찍은 건데 맞아. 되게 분위기 있게 나와가지고 저희 앨범 커버가 두 가지 버전이 있대요. 응. 태용이 나와 있는 그이네 명이 앞에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 요아 커버가 두 개. 아 다르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붙어지 그러니까 아한 번에 볼수 있게끔. 약간 붙어. 그림자 컷이라 한눈에 몰랐어. 오 어, 어, 뭔가 재밌는데? 보는 맛이 있겠네. 아 재밌네, 뭔가. 재밌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게 진짜 스티커 진짜, 어, 진짜 스티커가 있어요 진짜 스티커. 이게 핸드폰에다가 꾸밀 수 있다고 들었어요 That's 있잖아. right 나는 해찬이니 이것도 다 다르네 스데 이거 다오 아. 뭐야 형이 형나왔나 나나나나 나왔어 뭐나 재현이 형 나왔는데 형 누구 나왔어? 나나 나 해찬이 오 근데 형 이거 잘 나왔다 어. 일단 형 먼저 붙여 제일 큰거 붙일게 나 붙이면 레사, 되거든 사진이니까아좀더 옆으로 할걸 <웃음> 아, 이건 아, 너무 고. 고. 너무, 응. 너무 고. 너무 <웃음> 고. 가장 큰 걸로 했어 어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이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멋있는데 이렇게 비치는데 응. 옆에 붙여 줄게. 어. 서로를 보고 있어. 서로 보고 있어. 아무튼 이거는 진짜 대충 했는데도 어. 이렇게 느낌 있게 나왔다는 건 스티커가 이뻤다거나 음. 우리가 이뻤다거나 아니면 음. 둘 다가 이뻤다거나 솔직히 삼박자가 어. 맞았다는 네, 거죠. 다 이뻤다 합시다. 네. <웃음> 네, 여러분들도 이거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우리보다 잘 나왔다 하면 그 사진 지어서 트위터에 올려 주다. 아, 진짜 근데. 스티커. 우리가 right. 직접 포 그걸 또 이렇게 패션으로 이게 붙여도 돼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아 이런 거 보자. 이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기 챌린지 이런 거. 이 앨범 때 입었던 옷도 막 사람 얼굴 있고 막 그렇 그렇 말이야. 아 그냥 있는 그 느낌으로. 재현 형이 이게 뮤지가 되는 거지. 진짜. 또 저희가 그 스티커 버전이다 보니까 이걸로 저희가 저번에 저희 기억나세요? 다 같이 폰 꾸였었던 거? 이번에는 패꾸를할 거예요. 아, 이패꾸패꾸야 패꾸. 패꾸. 네. 패꾸야. 패꾸야, 나는 그동안 이 앨범을 좀 구경해볼게. 자, 여러분, 저이나 아, 도영이란다. 정우이 어, <웃음> 저는 옆선을 <웃음> 좋아하기 때문에 잘 나온 이 <웃음> 사진을 <웃음> 센스있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해서? 눈빛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색깔.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사진, 비하인드 얘기하자면 제가 항상 그 다리에서 야경 보는 걸 좋아하는데 때마침 거기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봤던 다리야? 사실 그거 다리는 거 처음 가봤는데 그냥 평소에 내가 그 야경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음. 그래서 깊이 있게 나와야 되나? 음. 사진 어? 태일 형이다. 야, 태일이 형이다 야무지게 나왔네 아 포카도 붙이는 거야? 어? 나 포카만 붙일라 했는데? 저게. 좋네 아, 그 꾸며도 돼? 어. 꾸며봐, 어, 어, 잘했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번 새로운, 스타일도, 많이 좋아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성도 구성이지만, 빛나는, 아, 비주얼이 아니까 아, 마크는 또, 이거, 고구를 아주 야무지게 썼네. 그리고, 이 CD가 있잖아요. 이 CD를 저희가, 삼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았는데, 꾸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도, CD를 삼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스티커 붙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열한 차일이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앨범에 또 스페셜한 스티커들이 있잖아요 네, 아, 네. 여기 앞에 있는 이 아이패드, 태블릿, PC에 저희가 한번 붙여볼 건데 우리 시즈이분들은이 스티커를 그대로 보관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무엇인가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괜찮이었으면어디에 붙였어 있는데, 저는 핸드폰에 붙이는 걸 좋아해요 아 어, 그래요? 어. 근데 제 사진이어서 네. 약간 붙이기 좀 부끄럽네요 아. 아. 그러면 정우 사진을 아 그건 더 부끄러워. 아, <웃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벌식하나랑 브라틴거 이쪽으로, 그다음에 작은 거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 이거 위에 거 주라 정우. 나 이거 멤버들 거 모아야지. 한 그람이? 이거 또잘 붙여야 된단 말이야. 와 진짜 신중하다. 이거 잘 붙여야 나중에 안 떨어져. 태영이가 뒤에 뭐써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드디어 일년 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기대 많이 해주신 만큼 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마이 예뻐. <웃음> 아이고, 잘했어요. 진심, 진심이 담겨있죠? <웃음> 네, 그렇습니다. 와, 나 손이 진짜 잘 붙였다. 느낌 있다. 네. 야, 이거 좋은 것도 좀 붙여보고. 저는 포카를 이제 사진을 보낼 때한 번에 한 서른 장 정도 보내가지고 어떤 게 선택이 될지 잘 몰라요. 아, 이거 셀카 그거구나. <웃음> 아, 나, 나 이거 솔직히 찍어주신 줄 알았어. 아, 셀카입니다. 와, 셀카 잘 찍었다, 이번에. 네. 항상 좀못 찍는데. 와 아홉 명다하게어 아홉 명다 모을 건데. 어 여기 앞에 하나 있네. 어. 이것도 태영이 태영이 포카가 잘 나오네. 아 근데 여기도 포카가 왠지 날것 같다. 어 여기. 일단, 어 나네 나네. 오, 잠깐만요. 오고맙오요 공화요. 직접 이 출연진이 되면은 네네. 장점이죠. 아니, 바로 바로 모을 수 있다는, 있다는 점. 네오 유타. 아, 나다 나다. 이거 동그라미 모으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알아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또 꾸며봤습니다. 정우 형과 해찬이 얼굴로 꾸며봤는데 약간 사진이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꾸며도 좀잘 예쁘게 꾸며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 또 재밌는 이쁜 또 앨범이 나온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벌써 엄청 음. 좋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네요 응. 진짜로. 형 약간 보라색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눈은 나의 보라색이야 약간 빌런 같은데 진짜 잘생긴 빌런 같아 자기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okay. 사진 하나, 하나씩 하나 골라 그거 딱 얘기하고 아 옆에 사람 합시다 아 그래? 내가 마크하고 네가 테이형 아, 그래 태일 형 어. 취향대로 취향대로? 네. 약간 신중해졌어 어 약간 진짜 제대로 골라줄게 아 나는 확실하다 나는 우선 이 사진 아까도 아. 눈에 들어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훑어봐도 이 사진이 제 눈에는 독보적입니다 이번에 음. 이게 뭔가 쿨한데 음. 그 섹시해도 어. 이게 디테일이 어딘지 알아? 발찌를 음. 수츠 위에다가 한 거야 음. 아 이게 디테일 이게 보라색이랑 이제 앞머리가 길었던 거랑 음. 이 스티키의 미묘한 뭔가 약간의 중성? 그중 중성 중소? 중소. 어. 음. 그거랑 좀잘 맞았던 음. 것 같아. 이게 존재감이 엄청 좀 강하게 음. 느껴졌어요 진짜. 거의 뭐 전체 사진 중에서도 이게 아, 저는 베스트인 거이 아. 앨범에서 어 방금 딱 스티키에서, 봤을 때 어. 좋아 좋아 나는 이건데 뭐이 이거요. 진짜냐? 진짜로. 나 사실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아 진짜. 마크 알아 형? 가끔씩 이런 이런 표정이 아, 할 때가 있어. 아, 알지 알지. 나 어,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어, 뭐 어. 어떻게 보면 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에 아직 자고 어. 있어. 어. 어, 근 아직 안 깨. 좋다 있어. 이거지. 어. 언젠가 깨서 형한테 보여주고. 응. 솔직히 나이 정면도 아, 좋거든? 어. 그러나 이것도 진짜 잘 나왔다 생각해. <웃음> 근데 이 라이팅의 감성은 또 이런 게 좋단 말이야. 응. 그래서 진짜 하나만 고르면. 오늘은 난 이거 부를 것 같아. 오케이. Okay. 아. 네, 이게 뭔가 되게 형의 그림자가 보이는 음. 표정이야. 형의 그 무게감이 여기 지금 잘나타나 다시 생각합니다. Alright, alright. Right.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yeah. 그렇죠. 이 스티커도 랜덤이고 그 엽서도 랜덤이고 엽소도 그리고 랜덤. 그 포토카드가 랜덤 포토카드도 랜덤이에요. 포토카드도 랜덤. 아, 세 가지구나. 약간 운명의 주사위를 한번 확률은 9 분의 1입니다 <웃음> 어? 지금 알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네. 아, 그런데 뒤랑 뒤랑. 그냥 각자 사진 하나씩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웃음> 뭐 얼마나 놀랐길래 그런 진짜 말을. <웃음> 사실. 나온 거 진짜 놀랐어요. 아, 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나온 거 같아요, 이 사진. 헤어스타일과 의상, 메이크업까지 모든 게다 완벽하지 않았나. 포즈 디테일까지. 저는 이 앨범에서 네. 이 사진을. 어허, 그 대현이 형은 뭐 실패가 없죠. 혹시? 아니, 근데 이번에 진짜, 이번에 정우가, 난 진짜 어린 남자랑 같이 활동하는 중. 자켓 촬영을. 아, 어린 남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어요? 응. 아, 못 봤어? 아, 큐피트 어. 씨도 왔다 갔는데. 아, 제가 자아가 약간 여러 개가 있긴 한데, 큐현 네. 씨는. 어, 그럼 저도 이거? 오. 어. 오 나도 여기 딱 이거 피자마자 이게 나왔어. 어, 지금 살짝 찡그리고 있어요. 좀. <웃음> 그러니까 어딘가 화가 난 거지. 살짝. 아, 감정에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 자체가 아티스틱하다. 그러니까 아. 이 변화조차도 나는 예술로 승화하는 그치. 거지. 그러니까 팔도 살짝 아. 이렇게 왼손을 오른손이 얹는 어. 듯이 어깨 오른쪽 어깨 살짝 올리고 아. 왼쪽 눈을 깜박는 거지. 근데 도현이 형도 이 사진이 진짜 되게 아련하게 나왔다 눈가가 촉촉해요? 약간 촉촉해. 뭔가 네. 진짜 멤버 한명한 한 명이 다잘 보이게끔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태찬이 네. 네. 점이 진짜 많다 푸두칠성 푸두칠성? 이게 푸드... 아니, 이게 푸두칠성이야? <웃음> 푸두칠성 살린 거야? 이렇게? 오. 그 테두리를 메우고 싶었어요 어, 테두리를 메우고 싶었어요 근데 멤버들이 다리가 이만큼 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오. 더 붙였어요 다 달라요. 자니, 자니, 유타, 테일. 자자유태. 자자유태. 약간 역대급. 예뻐. 약간 화보집 같아. 약간 서울 화보집. 네, 오 자세히 잘, 잘, 잘 꾸몄다. 회장이 네.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야 왕자님 같아. 회장 너잘 나왔어. 회장이 너 아닌 왕자님 같. 저는 정우랑 같이 회사 안에서 네. 찍었었는데 몸을 말렸어요. 사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대충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말랐고 <목소리> 찍고 나자마자 순대국을 먹었어요. 와, 맞아. 근데 그 순대국이 정말 맛있었어. 너무나 맛있게 느껴져가지고 맛있었어. 잊혀지지가 않네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침통 더위 속에서 어떤 멤버들이랑 같이 먹었던 아이스크림도 되게 맛있었고, 사실 멤버들 더 더워가지고 다 가만히 있었을 때, 나 혼자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어, 갔다리 했던 것,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재밌었었고, 언제 또 이렇게 찍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야오에서 해요. 야오에서 찍은 게 마지막인 게 레귤러. 내가 볼때 레귤러보다 더잘 나왔어. 맞 색깔이라던가, 맞아. 그런 분위기라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앨범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우리가 업그레이드했죠. 네. 아. 말랭이 컷한 장이 약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음. 예상을 했는데 어, 어 여기 있다. 태일이 형 때문에 안 보였나 봐. 말랭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 영웅 때어 있네 그... 말랭이 있네. 그 영웅 때그 늑대 사진 맞죠? 늑대인진 늑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뭔가 콜라쉬 느낌으로 하는 게 좋았는데 이 앨범도 좋네요, 음. 정말 그리고 이 말랭이가 지금 눈가가 촉촉하네 졸려서 그냥 고 싶어 하고 방금 아프면 좋고 저희는 스티커 버전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제일 크기도 크고 사진도 크고 가사집도 크고 다 커요 갖고 싶다 이 앨범 갖고 싶다 아이 앨범아 정말 갖고 싶다 아아아 가봐 이해를 정말 yeah. 특이 그리고 특이하게 모든 나머지는 다 초록색인데 이것만 보라색이에요 백간 나는 나의 보라색이야 네, 이렇게 저희 의 스티키 버전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 이것뿐만 아니라 도 다른 버전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공봐해세요 그래, 그래.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재미있는것들이 아마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앨범 많이 듣고, 미리미 많이 듣고, 자세히 선전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느낌 있네, 네, 느낌 있어, 느낌 있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Bye. Bye. 안녕.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NCT LH의 정규 3집 앨범을 이렇게 언박싱 해봤는데 굉장히 앨범을 보면서 또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또 하나 우리가 했구나 야스.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또뿌듯하게도는데 우리 시즈니분들께서 많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평 하나씩 딱 남기고 그러니까요 네 진짜 끝 끝판. 하나. 끝판왕 저는 정말 크다! 꽉차 같아 필 실용적이다 아, 삼박자가 <웃음> 아, 다 있네요 실용적이다 이렇게 말. 좋은 앨범 도영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오면 은 재밌게 한번 언박싱 해보세요 지금까지 도영 재연 자웅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웃음> 잡지 같아 <웃음> 잡지 안 가는 프라다 화보 아, 화보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웃음> 되